이제 객관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객관적이려면은 나 자신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얘기한 사람 치고 객관적인 사람 전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국가에서 보통 청년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 보통 35세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만 35세 이하. 그런 걸로 시점에 이제 저는 국가가 인정하는 아재가 된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청년의 범주를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인터뷰 관련이나 이제 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어, 저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대로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계획을 세웠던 적은 많아요. 근데 그 계획이 제대로 되는 건 고사하고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만 많이 봤어요. 제 인생이 제 의도한 대로 흘러간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직장을 정하는 것부터 저는 이제 이걸 기대하고 갔었는데 예상과 다른 이제 그 결과를 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에도 의도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대로 흘러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죠. 심지어는 제가 작가가 된 것도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나 쓰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쓸 생각도 없었고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와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안이 들어왔을 때저 자신은 사실 확신을 못 했어요. 내가 과연 책을 쓸수 있는 사람인가? 써도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블로그로 알고 있던 이미 책을 쓰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언제 바비님이 책을 쓰시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책을 쓰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식 과잉을 예방해야 된다고 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은나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좀 어느 정도 잘 팔려서 방송이 몇번 나왔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도 제안이 와서 또 다른 기회가 생겼, 생겼거든요 이게 제가 계획해서 된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순간순간 기회가 갔을 때 저는 그 기회를 잘 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충분한 사람인가? 나 자신이 이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고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은 이제 이거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심이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오고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게 되었고요. 그때서부터야 알게 된것 같아요. 어쩌면 나도 이런 데에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조금씩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저 자신을 신뢰하게 된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는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 그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쓸수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자기 자신이 뭔가 잘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도취되는 순간 글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읽어보면 보여요 자의식이 강하면요 내용에 거부감이 들고요 거기 안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의견이 보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보여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가신이 생기는 순간에 결과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이제 자의식이 넘쳐나고 이상한 글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못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연들이 있었고, 그 우연 속에서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러는 와중에 저 혼자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결과물을 얻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내자신 너무 훌륭하고 내 자신이 대단하고 남들은 남들보다 은남들 훨씬 더 다른 사람이고 그런 자의식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잘해서 뭔가를 잃었다기 보다는 운을 잘 타고났고 운을 잘 만났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은 거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성공을 어느 정도 거두면 요 그걸 당연하게 얘기해요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것처럼 우상향할 것이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변동이 있잖아요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건내 덕분이고 안 되는 것은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개인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 자신에게 좋은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없고 피드백도 없어요 잘 되는 건내 탓이고 안 되는 건남 탓. 여기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무엇을 가다듬어야 될지가 있겠어요? 실패해서 배운 게 없어요. 성공해서 얻는 것도 없고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실패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공이 운에 그치지 않으면 성공에서 내가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뭔가를 알수 있어야 돼요. 잘 되는 건 운이 좋으면 잘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패에서 어떤 게 정말 운이고 어떤 부분이 나의 실패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가다듬고 또그 부분을 해결해야 또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거기서 본인의 진짜 실력이 형성되는 거고요 본인이 잘된게 실력이면 안된 것도 실력이에요 그게 재밌죠 본인이 실패한 건운이라 생각하는데 왜 성공한 건 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을 개인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실패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해서 내가 정말로 실력이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판단하고 그게 이후에 그 운이 따라줄지 안따라줄지는 명확히 딱 판단하고 있어야 그게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잘된 결과에서요 운과 실력을 분리해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 운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글을 하나 쓰는데 한달 정도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거는 사실 블로그를 제가 꾸준히 오래 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되고, 저 나름대로도 훈련이 된 거죠. 글쓰기 훈련, 자료 찾는 훈련. 자료를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이해해야 글 구성을 이제 잡을 수 있고, 글을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남들보다는 되게 빨리 쓰는 편이죠. 이제 돈슐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 초고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제 그 일사F 작가님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한번더 수정을 거쳐가서, 이제 촬영 당일날 또다시 수정해서 방송을 합니다. 이, 예,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속도도 전반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리고 빨라졌기 때문에 제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 예, 처음에 제가 첫 회를 찍을 때는요, 돈슐랭 첫 회를 찍을 때는 한 시간, 한회 분량 찍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절반, 절반 정도로 줄었죠. 결국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오면서 이제 했, 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보면 운동도 이제 하면 할수록 계속 중량을 늘리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글쓰기나 자료찾기 같은 경우도 처음엔 그렇게 어려웠지만 은 화면 할수록 저한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더 많이 얹어 가지고 저도 이제 더 많은 글쓰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훈련이 돼서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힘들지만은 재밌어요. 그렇게 새로 운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새로운 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녹여내면서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 저는 재밌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건요. 단기간에 부자되기, 단기간에 성공하기 뭐 이런 거예요. 왜꼭 그게 이리어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찾는 건요. 이게 다들 일하기 싫어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